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또 눈으로 눈으로 눈으로 인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드러나, 드러나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팔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오바하여. 소복을 그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그 가지게 하며 또 누구를 믿도록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친리을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도하는 자에게 거독을 받는하 그런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약시대에 <웃음> 대한, 대한 그 법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와 같은 대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원한다면 정당하게 그 대상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즉 눈은 눈으로 상대이 나를 눈을 다쳤으면 나도 눈을 다치라. 이는 이로 가푸라, 이건 그대로 반대로 가푸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 대한 보복국이에요. 보복국, 보복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지나친 성분을 주사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직진이며 금지의 조항이었다. 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불약의 통통의보복법에 대해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가지 말고 원수에게 사랑을 보내고 자비롭고 관대하게 되어라 <웃음>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인내암으로 나신는희생하는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지키고 은쟁의 근원을 해결하라는 적극적인 차원이 됩니다. 감독을 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사례시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으로서 몸소 이러한 복을 실천하신고 보여주셨듯이 실제로 말씀도 그렇게 하셨다 이말이 성만찬을 준비해놓고 이제 하실때에 이 가운데 나를 발자가 있다라고 강구하시면서 거기에 수고를 보내고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직접, 직접 발을 씻어주셨다는 실천 공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무리에게 동의 보복법에 아닌 그런 차원의 보복이었다. 그럼 우리 원리는 어디 갑니까? 원리는? 당감 복귀 원리. 당감의 조건을 갖는 보상이. 원리가 물에 243명이 있죠. 그기 때문에 우리 원리에서 말하고 있는 당감 복귀 원리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죠. 있 동일한 것으로서의 탐담 조건, 이건 보상입니상황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다 작은 것으로서의 탐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탐광 조건이 무엇인가? 최분자에게 이렇게 앉아졌을때그 갚을 능력이 없을, 그랬을 때에 소액 2만원을 안제함으로써의 액을 그 정산했다는 적건이 보다 작은 가치의 탈락적분이 이것이 우리의 원리신앙입니다 6, 7년의 인류 제약 역사를 당강 복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신의 혜택 가운데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 일 참부모님을 만나고, 믿었고, 모시고, 축복을 받았다는 적분을 통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은 천국, 가라고에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자에 그대로 있다가 연결하면 천국 갈수 있을까 없을까요? 동일이 양복구에 갈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리기 때문에 참 아무리 혼합뿐으로 불어 천국의 성령을 받습 보다 가은 가치 그 다음에 누가 큰 것으로 향한 요건이 있는데 자금같이 당장 요건의 실패했을 때에 보다 더큰가치의 조건을 세우고로서 항상 행동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대단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상류 헌재의 위돌기, 암소 그리고 이양을 제물로 바치는 데 있어서 이 대혁이의 전문 하나 쪼개지 소개 되는데, 안쪽에 문을 내는설계가그 재물에 침묵 했다. 하는 그결과에 내서, 아무런 걱정해야 됩니까? 네 아들을 가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이지만, 이 네, 삼재물, 그실세성는 보다 큰 조건을 가지고, 재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실천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죠다 그리고 아마 12살 때에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제 이삭과 함께 재단에 제물을 들여올라 합니다. 그제물 나무 등등은 이제 이삭에게 집을 지었습니까? 12살이면 된다고 겠죠 그런데 이미 이 이삭은 이 아버지의 신정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 아버지 지금 제답을 꾸밀 전기 제, 지금 꼭전는가확바꾸하는데그 재물은 왜안가보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질문했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마 하나님이하셨 하고 올라갔을 때에 이 사람도 느꼈을까 요야돼 느꼈, 느꼈다는 생각뭡니까 재단을 꾸며놓고 결과를하려했을때 결박했을 결과를 때 만약에 아, 니가예니가예니내가 제물 뭘대예가되겠니나 예스니가 예스니가 예스니가 예스니가 예스니가 예스니가 되었기 때문에 이가예스니인그신봉가 사탄이 가예스되었더라니가 예스니가 예스니가 예스니가 예스 불립되었더라 불립되었더라 대언드래라. 아주 이들이 이들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렇게 하 절대 신앙 사람 목종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망하의 애써가 야곱이 아니 이삭이 만약에 반응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큰 제목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1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했다. 아버지의 정신이 이미 이삭은 아버지의 나음을빼놓으시다 아버지의 꿈그 괴롭고, 아타까운심부를을 느끼신 거예 아버지, 아버지 이름 한번주시오 나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공이 되겠다는 것입니게 가슴에는 쓰겠다는 것니다 만약에 아, 네. 거기에 실패했으면 엄청난 가슴의 감각국이 나오겠지요? 음. 네. 종매로 결혼한 한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이 돌사에는 사랑의 감정도 별로 없는데 그저 부모님이 시켜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신랑을 보니까 아무리 하고 신랑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일생을 살아야 하나 걱정을 걱정그래합 결혼했으니까 첫날 밤에도 자야지. 그래서 첫날 밤을 자려는데 신랑이 옷을 벗지 않았 같아요 왜 부끄럽다고요? <웃음> 신부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못하겠습니까 그냥 할수 없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왜 일입니까? 신부가 먼저 눈을 떠보니 남자는 이불도 덮지 않고 아주 혼란 먹고 자는 거예요. 신부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당신이 간밤에는 부끄럽다며 두도안벗는데던 사람이 지금 왜 옷을 그렇게 홀랑먹고 누워냐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다 보겠다는 목이 몇 마리가 자고 신부한테로 가는 것같았어 자기가 옷을 홀랑벗고 그 모기들을 전부 자기 함께로 이끌어 드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신부는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 사람 생기, 생긴 것과는 달리 참괜찮 데가 있네. 그 길로 오신 분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평생을 살았다는 그런 일. 러시아의 경우로 이 볼스토이 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날 길에서 운동병자를 만납니다. 남녀한 그 차림에 그 운동병자는 귀를 딱막 맞고 서서 볼스토이한테 좀 통화하면서를. 그래도 서서히는 자기 주머니를 이리 저리 뒤져보고 도망 부려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남은 것이 없으니, 없으니, 하는 말이 내가 꼭 드리고 싶은데, 그리 돈이 지금은 없으니, 형제여,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철수 포이가 손을 내밀며 그문동병자에게 악수를 했습니다. 그때 문동병자가 말합니다. 내가 보는 못 받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이보다 더 행복이 없는데 왜 행복할까? 자기 보고 뭐, 형제라고 했다고 형제 당신은 나를 너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랍니다 이 사건이 벌써 토이에게일생을바꾸놓습니다 섬으로 사랑답게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같이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은 사랑은 뭐라고요? 함께하는 것.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농촌에 가서 그들과 어울려 평생을 삼고 다그 깊고 높고 넓은 경험을 도로해서 그는 말년에 부리의 명장 명장 무하리를 쓰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인간을 보는 가치성이 나와 있습니다. 5문 39절에 나와 있죠. 악한 자를 내놓지 말라, 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이옷 관계로 살아라, 이예요 하지만은 이웃 관계로 살아라, 이예요 한자라도 그와 대적 관계로 살지 말고, 이웃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웃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웃이라는 이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내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택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문제의 사건을 놓고 저걸 나쁘게 보느냐? 좋게 보느냐? 그내가속이라는거예요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도 그게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뭐 불편 불만 나올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아, 이것도 나를 위해서 되어진결과가아니 하는 입장에서 그 결과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상명이 만들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온 결과라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온 결과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자 거기에 자유가 있고 내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저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인이라고 예접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 왜? 왜예적 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겁니까, 이제? 악한 자고그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그 영이 악한 것이지 뭔 사람은 악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다가 보면은, 저와 함께 관계를 맺다가 보면은 사랑당 사랑으로 변화될 것이 하는 희망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다 거기에서 그 주님이 죄 많은 나를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완전한 의인입니다. 나는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왕님이 천국보이고 거복하시면설계하시면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인니다또 근력을 말씀하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짓고 산다고 <웃음> 실수하고 산다고 했어. 원죄하고 산다고 했랬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 없어요. 완전 사람 없어요. 그러니 그런 나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공률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이웃으로 대해주시고 심지어 친구로 대해주시면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웃에 대해가지고 원수로 원수로 대하면 안 된다는 하는 생각 가운데서 자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깨달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산소가 405절 하나 찾으세요 405절 하도리 우리감기도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상소가 우 기도하십시오 나 같은 죄에 있사 원화을 장차 온라인에 인도해 주시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의 삶이 찬송 제가 얼마 전에 아침 기도하면서 아 맞지. 예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요 원수로 원수로 배하지 않고, 대처하지 말고, 우리 중에서 말씀을 해생각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본문 사과식 이제 나와있지요. 억지로 오리를 강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이게 우리 이치 안 맞잖아요. <웃음> 오리까지 억지로 갔습니다. 지금 가면 안하는데 가랑앉으러 갔어요. 가자고 하니까 걸려가는 것이 억지로 비동적으로 소독적으로 아니 무덤에서 오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앞으로 오리 더 가야하니 가야할 사람은 내가 어디까지만 가고 만다면이 사람은 홀로 가게 되면, 외로이 가게 되면, 홀로 혼자 가야 될 때면, 내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 가게 되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또, 오리만 들어가면 되는데, 저렇게 큰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동정해서 지금까지 오리를 동의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요기 그 때문에 다음 오리를 가는데 내가 자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유하면서 선택하면서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요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행동이, 여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줄 때와 받을 때의 기분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다 바른 성적이 보 주는 이것이 아니은 이것보다 이있냐 어쩌면 마때는거 있긴 해요 재산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음이나빛는 <웃음> 나은 게 생겨요 복에 숨기는 마음이 생기는 을 요해 사랑의 양심은 사람의 본심은 사랑의 본연은 위하여 살고 치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끝에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거야. 같이 동행이 아니라 나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내가 앞장서서 간다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렇게 가는 그 장군이 마음이 슬프겠어도 괴롭게, 괴롭게 생긴 기쁨이 생긴다. 이걸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네 마음의 행복이 무엇이고, 이네 마음의 기쁨이 무엇이고, 이네 마음의 사랑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보리를 가다 하게 될때 신리를 가라 하십니다. 신리를 가라 하게 될 때에 이 신을 가라 하신 거예요. 누구 위해서 가라, 가라 하신 겁니까요? 그 당사자 아니에요. 그 말을 받는 그 대상 우리에게주시는 아버지 사랑이요. 그복이내에게 주고 싶으신 아버지의 행복의 마음이요 기쁨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었더라이말이요그 때문에 아, 주님은 그 형제에게 심리를 가고 가라는그 말씀에 배우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국민이 있는 거예요 드린 것의 심리를 통해 함으로 그래서 스스로 보니 이 감사를 내달으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야 할 것이다. 아주 아주 아주 그 때문에 말씀을 주면 은그 말씀을 받는 본인에게 다 해당된다 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야 려 되는 거죠. 그거 지금 신리를 가라 하는 것은 어린 지금 가는 산으로 가는 말이 아니고 신리를 더 가라는 말은 그 사람 하는 것습니다 유명한 인도의 감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타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차에 매달리는 바람에 신발 한 쌍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채로 기차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감디는 남은 신발 한 짝을 벗어가지고 어쪽을 하여도 떠 들고 왜그는 남은 신발 한 짝을 던졌을까요? 가지시느라 자기야 신한짝 잃어버린 것이었지만 그 신을 얻은 사람한테는 나머지 한장이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 간디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생각합니다 그 신으로 온 사람들은 나머지 한장이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 때문에 한장만으로 벗어서 졌 이게 남자의 미대한 놀라운 인간의 철학이에요 행복의 철학이고 사랑의 철학이에요 위한다는 것 상대를 위한다는 것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나오니까 혼자서 나오세요 혼자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뒤조 만물 세계를 왜 창조했습니까?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치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님 말씀을 본 선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이고, 미안이 무엇이냐면, 국제 말씀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사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사탄의 본질은 시기입니다. 사탄의 본질은 자기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성신의 교훈, 원유 겸손하라, 희생하라, 재물대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사탄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탄이 온유하려면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애기하고돌아와야 됩니다. 사탄에게는 a n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날 이 세계는 전부 다 하늘 앞에 i 리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t a n i Satani, Satani, Satani, s a t a n 자 다른 모든 일을 자기를 위주로 합니다. 여기에 우리 자관거해봅다 우리 사람 가운데 우리끼리 관계에 서 대화할 때 대화할 때 그걸 봐야 됩니 대화하게 되면은 거의 6, 70% 인상은 자기 위주 중심한 자기만이에요. 자기 위주하고 자기 중심 얘기예요. 상대방을 위주 중심한 얘기는 극히 드뭅니다그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를 위주로 합니다. 자기 가정을 위으로 하고 자기 아들딸을 위주로 하고. 이 세계가 전부 다자를 위해서 살아날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탈의 근성 마음. 다 반면 하나님은 당신을 희생시키려 많은 가족을 위하고 종교를 위하고 민족폭발을 위합니다. 보다 더큰 것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함의 정신이와 신정이고신정이고 본용 본역, 본심 본용이에요. 보다 큰 것을 위하는 것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전체의 가슬로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소리라 너를 넘어서 더큰 것을 위하는 것이며 아니라면 세계에 <웃음> 나를 더 위하는 것이며 하나님 우선적으로 보려놓 노릇이 무엇이냐 1945년 해방 직후 나는 가족과 함께 남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흑석동에서 살살, 살았었죠. 왜 45년 해방되기 1년 전에 성준 어머니가 을장하셔가지고 흑석동에서 가정 출발하셨습니다. 그 얘기죠. 가족과 함께 남한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받게 되자 나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좁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전 가족을 남겨두고 별을 당신으로 제 성인이 태어났신지1기0 70인가면 70% 전가족을 남겨두고 혈를 당신으로 동상술자들이 적나와 있는 폭탄으로 가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가신 겁니까? 하나님의 주님 이미 노는 장애는 성진모의 반대 불수도가 이미 신포처 사적이 떨어졌고 다시 김백문 이슬의 수도에 들어서 6개월간 봉사했지만 수도을중심한로 목욕 많이 했던 남아에서는자적 기류 4817 이런 그사범 북한을 가가지고 한 여인과 한 남자와 세 여인을 좌절하는 영향을 받았잖아요 받아서 지금 가시잖아요 봉사하는 데에 당연한 국방으로 가야만 했습니다라는 이거 언제나 당신 스스로를 맨 나중에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관리 하지 않으시니 자신을 이어 올리고 신체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첫번은 눈감이 있는 분들이 더잘 보여요. <웃음> 왜냐하면 제가 이단상에서 말씀을 우리 같이, 같이 공유하게 해서 말씀을 나눠 가지고 그 말씀이 공명돼야 되잖아요. 그게 잘 보여요. 눈감으면 더잘 보여요. <웃음> 눈도 오 하십시오. 진리적으로 인체 입당에 있는 여러분들을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십니다. 이 선생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라 그와 똑같은 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선이 가는 길은 위하는 길입니다. 선이 가는 길은 위하는 길입니다. 더은 것을 위한 길입니다. 그것이 선이 가는 길입니다. 정족을 위하여 가정을 희생하는 것이 선이요, 인종을 위하여 정족이 희생하는 것이 선이요, 국권을 뛰하여정족이 희생하는 것까지 선입니다. 선의 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벨의 연관된 영역지임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여러분, 이걸 이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가이나벨을 상기할때마다 저는 국팀 감성원장이 딱 생겨나. 우리 세계대장님께서 2007년 7월 2 5일 한국으로 이제 아버님과의 와중에 와포에 먹게 하시기 2년 전에 아버님께서는 미리 목정감사이장도을 먼저 한국에 불렀습니다. 도이년 전에 외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가도는이 정도는 이사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으셨습는다 8년 2개월 도는이사장는으로근는이이 정도는 이정도이는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런 방안을 지금 사만 배우는 필요 그걸 보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참그 그게 참 법률이 넘겨서 만지 아무리 세웠다는 그런 것가치 연봉비론 8년 2개월 이런 반반을 짓는 10억 이상의 손에 벗는 이업체의 모든 적자를 3억 이상 적자를 만드는 거. 또 많은 교회 흩어진 교회를 통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만든. 그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가? 우리 세계회장님께서 한국 회장 세계회장으로서 이제 취임 하시게 되는.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그 환경을 창조하시고그거죠 연대적 관계 책임인데 사람들이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이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위한 사람 많지만 메시아 사사을 위해 죽겠다는 분은 없다. 그 나라와 그 이유를 위하여 정성을 다짐할 수 있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자기의 주반과 자기의 소견을 주신다보고 아버님을 하나님께 조하는은습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단시한 일입니다. 그저 당신의 몸을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이것달려 달려들어갈 수 있는 참모로는 어린이가 그리운 것을 제사리게되오며 아버님을 기도을니다아버지이세계에늘날에 올린 그와 그마음의 바탕으로 이끌어 주셨다 남보라는 은을 믿을 수 있는 이 존임과 그 보상이 얼마나 값진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저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자기 죄인을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죽겠다고 머무름치는 사람 많지만 하늘당을 위하여 이 땅에 왔던 일시자의 권력한 사상을 위하여 죽겠다는 머무름치는무리가 없습니다. 결국, 위하여 존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천지의 일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돌아가고 인간을 교육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데는 천지의 일체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하여 살라고 하는 일은 없도록 이게 복이에요. 위하여 살아라 이게 우리 통일교의 법이전 천일법 헌법만 법이 아니고 이건 아버님이 원천적인 그러면 세계평화통일 성전의 우리의 삶의 법은 무엇일까요? 위하여 살아라 이걸 법으로 우리 다시 새겨야 될줄 믿습니다. 아주 위하여 살라고 하는 이런 법도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하여 정재하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해 사는 사람이 중심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지 7 1번1 0 0마지막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정신적 존재가 되다 <웃음> 위하여 전쟁 선생은 누우냐 하나님 은 우주의 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위하여 전쟁 전 자동적으로 정신적 존재가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위하여 존재한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